이번 시간에는 영상 편집을 할때 굉장히 자주 쓰게 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됩니다 바로 글자 애니메이션 기능인데 글자는 자막으로서의 그냥 기능도 있고 화면을 꾸며 주는 영상을 예쁘게 만들어 주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죠 제 지금 제가 샘플을 화면에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런 식으로 글자가 지금 어떻게 보여 요 출렁출렁 거리고 있죠 그죠 자 이런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힘들이지 않고 버튼 한번으로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준비 사항을 좀 만들어 줄게요 새 프로젝트 를 하셔도 되고 뭐 아니면 저처럼 요런거 하나 꺼내 놓으셔도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 작업 중이었다 그러면 뭐 동영상 같은게 여기에 나와 있겠죠 자 일단 저는 여기에다가 어 텍스트를 추가를 할게요 자 그리고 텍스트 추가를 눌러주시고 자 텍스트에 관한 것들은 강의를 자주 다뤘으니까 이제 쉽게 할수 있을 겁니다 어, 춤추는 글자 본적 있냐. 뭐, 이런 식으로 글자를 하나 넣었어요. 자, 그리고 글자를 좀 예쁘게 꾸며주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색깔을 넣어도 좋구요. 아니면 편집 효과에 가서 이런 것들을 써도 좋겠죠. 자, 원하시는 거 그냥 고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서체가 마음에 안 들면, 자, 여기 있는 서체를 쓰시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설치한 서체들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몇가지를 뚝뚝뚝 눌러서 디자인하고 있는가 하고 여러분들의 영상이랑 좀 어울리게 만들어 주세요 자 저는 네 요정도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그냥 플레이를 해보면 글자는 3초 동안 화면에 유지만 되지 그러니까 글자를 입력하는 부분이 타임 인디케이터 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3초 동안 화면에 유지만 할 뿐이지 그 이상 뭔가 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얘를 내가 원하는 만큼 뭐 유지하는 시간을 길게 하고 싶다 자 그럼 만약에 영상이 이렇게 막길었다고 쳐요 지금 이건 영상 이 아니니까 그냥 무작정 잡아당길게요 자 이렇게 늘려 주시고 3초 짜리 글자를 이렇게 하면 더 늘어나겠죠 원하는 것만큼 그럼 얘는 화면에 7초동안 지금 있을 뿐입니다. 그거 말고 하는 일이 없어요. 자, 글자를 선택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애니메이션 들어갑니다. 자, 글자를 이렇게 선택을 할 때는요. 간혹 가다가 이 부분이 안 보인다는 분도 있어요. 그거왜 그러냐면 대메뉴에 들어가 있을 때는 대메뉴죠. 이 대메뉴에 있을 때는 어, 글자가 안 보여요. 그래서 글자 안 보이네 그러면 텍스트를 누르면 글자가 나옵니다. 자, 글자에서 쓸수 있는 게 선택을 안한 상태에서는 이만큼 쓸수 있어요. 글자를 이제 추가하는 기능에 대해서만 얘기가 돼 있고요. 자그 다음에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여기서 내가 애니메이션을 걸고 싶다. 그러면 밑에 있는 기능들이 전부 다이 글자에서 할수 있는 일들이 서브 메뉴로 나오거든요. 서브 두 번째 메뉴죠. 꺽쇠가 두 번이니까 자 여기서 나는 애니메이션 할 거야. 그럼 애니메이션을 눌러 주시면 돼요. 자이 애니메이션은 원래 글꼴을 바꾸거나 스타일을 바꾸는 데도 있긴 있었어요. 자 여기에서 인 아웃 반복 세 종류가 있는데 자 반복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런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아까 전 춤추는 글자를 한번 찾아볼까요? 춤추는 글자. 웨이브 타는 글자였는데 그게 뒤쯤에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있네요. 파도. 파동이라고 돼 있어요. 자, 밑에 보면 빠르게라고 돼 있죠? 느리게 쪽으로 보내면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요 빠르게 쪽으로 끝까지 보내면 굉장히 빠르게 바닥거릴 겁니다 자 다른 것들도 같은 개념이에요 눌러보시면 속도를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제어를 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런 것들 자다 확인하셨죠 자 저는 요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런 식으로 한번 글자 싹 훑어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죠 그죠 자 여기서 다 했다 싶으면요 체크버튼 누르시면 얘는 플레이 시켰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 상태를 반복하게 될 겁니다. 계속적으로 자, 그런데 반복을 하지 않고도 다른 애니메이션도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이걸 안할 거야. 그러면 하기 싫으면요. 반드시 제일 앞에 있는 없음을 눌러줘야 해제가 돼요. 자, 그러면 나는 인과아웃 t 을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는 이 글자가 처음 시작하는 그 위치에서 결정이 되는데 지금 이 글자는 여기 보시면 0초부터 시작을 해서 7초쯤에 끝나게 돼 있잖아요. 그죠? 6초쯤에. 자, 거기까지만 애니메이션을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자, 인 들어가서 나는 이런 거 하고 싶다. 그럼 글자가 나타날 때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속도를 이렇게이런 식으로 글자가 나타난다. 뭐이런 식으로 글자가 나타난다. 속도를 빠르게 하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죠 자 그리고 플레이를 하면 글자가 없던 상태에서 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들어오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글자가 없어질 때도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럼 애니메이션 가서 아웃에 갑니다 자 아웃에 가 가지고 글자가 없어질 때는 이렇게 없어지고 싶다 세팅을 했죠 그래서 끄트머리에도 글자 없어지는 시간을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체크하시면 양쪽으로 화살표가 보여요. 여러분들이 적용할 시간만큼 자, 1글자는 이렇게 나타나서 한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없어집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반복까지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반복을 뭐 이런 거 한번 넣어봅시다. 슈퍼 웨이브라는 거 글자가 막 추워서 오돌오돌 떨고 있죠? 자, 지금 제가 오돌오돌 떨고 있다. 그럼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써먹을 때는 이런 거 어디 써먹으면 돼요? 정말 뭔가 밖에 나와서 아우 추워 할때그 영상이 있으면 그 위에 아우 추워 추어 추워 라고 글자 있고 요런 거 넣으면 되겠지 그죠? 그런데 쓰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체크를 하면 이번에는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요. 인 애니메이션이 없어져요. 그리고 아웃 애니메이션도 없어져 있습니다. 자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인 아웃 그 다음에 반복은요. 한꺼번에 같이 쓸수 없어요. 인과 아웃은 같이 쓸수 있지만 반복하고 섞어 쓸 수는 없다. 그것까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어, 만약에 어거지로 다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을 써도 돼요. 자 애니메이션 가서 기존에 있는 반복은 해제하고요. 인에 들어가요. 자 이런 걸 하나 눌러요. 그리고 지속시간을 한 1.4초를 줘요. 그럼 이렇게 나타나겠죠? 자 이렇게 한번 글자가 나타났죠? 자그 다음에 여기 잘 봐요. 글자가 나타난 다음에 아무 짓도 안 하잖아요. 여기서 얘를 이 글자를 한번 분할을 해요. 그럼 잘렸죠. 그럼 별개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 인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뒤로 간다. 그럼 여기서는 내가 사라지는 걸 넣고 싶다. 애니메이션가 가지고 자 아웃에 간 다음에 나는 이렇게 사라지고 싶다 결정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요 길이를 보시면 아, 사라지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하겠구나라는 게 느껴지시죠? 그럼 이쯤에 가요. 자 그리고 여기를 자, 분할을 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어떻게 돼요? 하나가 남죠? 이 남는 거에다가 뭘 하면 되겠어요? 애니메이션 걸어가지고 반복을 걸고 자, 나는 이런 거 하고 싶다. 갑자기 이런 거 들어오면 안 되겠죠? 어울리는 거 써야 돼요. 이거 갑자기 안 어울리는 거니까. 자, 이런 거 하나 써주고 체크를 한다. 자, 그럼 중간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나타나서 출렁출렁거리다가 그 다음에 요렇게 사라집니다 근데 어때요 뭔가 좀 딱딱딱딱 끊어지는 느낌이 나죠 이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맞춰도 그런 느낌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걸 조정을 최대한 더 해볼게요 제가 어거지로 하고 있다 얘기했잖아요 끝까지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인도 끝까지 하겠다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나타나서 흔들다가 자 이게 테두리가 있어서 그렇게 보였던 게 아니었어요 자, 짠, 나타나서, 뭔가 중간에 툭 하고, 약간 멈칫하는 느낌이 날 거예요. 음. 이런 것들을 하실 때는, 속도를 좀 빨리 하시면 티는 덜 나긴 덜 나요. 어쨌든, 어, 글자 애니메이션은 인 아웃 같이 쓸수 있고, 그 다음에 반복은 같이 원래 못 쓰게 만들어 놨다. 거기까지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고 있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그, 지금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로 이 안에는요, 굉장히 많은 기법들이 숨어 있어요 애니메이션 기법들이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한번 쭉 훑어 봐서 요런게 있었더라 하고 머릿속에 기억을 해 놓는 것도 조금 좋은 방법이에요 시간 있으실 때 한번 눌러 보시고 아 요런게 캣컷은 이런 글자가 가능했어 그게 생각이 나야 쓸수 있거든요 그래야지 그 생각이 나야지 촬영할 당시부터 요런 글자 효과를 요쯤에서 써먹어야 겠다 기억이 나요 그럼 촬영할 때도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촬영을 실컷 다 해놓고 어울린 걸 찾는다? 그러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 번씩 훑어보시고 캣컷은 워낙 어플리케이션의 업데이트가 빠른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요것도 제가 그저께까지 이 기능을 몰랐어요. 이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추가가 된것 같네요. 어 이랬어요. 아, 재밌는 게 있구나. 누군가의 입에다가 얘를 맞춰놓고 탁 하면 될것 같아요. 입에다가. 그럼 입속에서 뭔가 쫙 나오는 그런 느낌이 나겠죠? 이렇게 뜨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캣컷에서 글자로 애니메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여기까지가 애니메이션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다음번 파트에는요 조금 더 어렵게 직접 키프레임을 제어해서 글자 애니메이션 을 하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